너한번 앉은 자리에서 제일 오래 앉아 있었던 적이 몇 시간이야 공부하면서? 다섯 시간 정도 그러면 그거 갖고는 안 되지 너그 친구가 이적까지 고일 고2 때 너보다 몇 시간을 더 공부했다고 생각하니? 응. 그럼 너가 걔네를 갖다 2년 동안 걔네가 쌓은 걸 1년 동안 잡으려면 걔네가 하는 공부보다 하루에 6시간씩 더 공부해야겠지? 응. 너 같은 경우는 다 끊어야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실학자 중에서 불광 불급이란 말이 있어. 미쳐야 미친다고. 멋지지 않아? 미치지 않고선 도달할 수 없는 거야. 맨 처음에 불광은 미칠 광자고 불급은 도달할 급 아니야? 미치지 않고 어떻게 도달하니? 넌 완전히 미쳐야 돼. 네가 여기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 이게 객기가 되느냐 용기가 되느냐는 1년 뒤에 네가 딱 승부로 보여주는 거야. 내 말이 중요하잖아 1년 뒤에 네 모습을 돌아봐. 이 자리가 객기였느냐 아니면 용기였느냐. 그건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거고 오늘부터 끊어 핸드폰 버리고 테레비 버리고 책상에 앉아 첫날 하잖아? 잡생각밖에 안 나와 나의두 시간도 못 앉아있지? 왜난 10분 만에 잡생각이 들까? 거기서 또 쓰러지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열흘 20일, 30일을 버티는 거야 그때 책에 눈이 들어오고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그거 없이 뭐엇도안돼 오늘 집에 가면서 난 결심을 할 거야 난 새로운 인간이 되겠어 공부에 가장 적합한 인간이 되겠어 그래서 누구는 머리를 깎고 누구는 넓적다리를 찌르고 누군 집에 가서 텔레비를 엎어버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누를 사랑하게 되죠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가서 고백하는 순간 진짜 사랑이 됩니다 나 걔를 사랑하게 됐어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사랑이 되죠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 숨 없이 가졌어 지금 1등급 공부하는 애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해요? 12시간 합니다. 고3 한창가면 14시간 합니다. 그럼 개를갖다 내가 6등급인데 잡겠다? 16시간 앉아있어요. 집에 가서 선포를 하십시오. 난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자기의 의지를 표출하십시오.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 그 의지가 있다면 오늘 가서 내가 당장 머리부터 깎는 거예요 1년 동안 인터넷 끊으세요. 핸드폰 치우세요. 내가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좌절하십시오. 좌절하십시오. 성공의 반대는 뭡니까? 실패입니까? 도전하지 않는 거죠. 다 알지 않습니까?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거죠. 왜 도전을 안 하십니까? 남들보다 뒤쳐졌다고 생각된다면 더 많이 분전하고, 더 많이 좌절하고, 계속 반복해야 한다. 먼저 간 사람들을 따라잡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그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행동하고 성장하는 방법입니다.